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베트남 취업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해외 생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베트남에 오시게 되면 항상 비교 대상이 한국이 됩니다 나라마다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여기는 왜 이러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죠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베트남에 오셔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고정관념을 제대로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서 경력을 쌓고 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2.3세입니다. 그에 비해 베트남의 평균 나이는 30.5세로 한국보다 10세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인데 비해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1지역 기준으로 418만 동 즉, 원화계산은 시 20만원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경력을 쌓고 근로자의 삶이 아닌 자본가의 삶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당장 눈앞이 아닌 미래를 본다면 한국보다 더 비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단지역의 경우 퇴근 후 밖에 나가게 되면 허벌판인 어, 경우가 많아 돈쓸 일이 없습니다 마음먹고 몇년 고생해서 돈을 제대로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단이 부분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음... 이후에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으나 취업에 직접적인 장점만 놓고 본다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간접적인 생활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취업과는 조금 별개의 부분이니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